어서오세요. 예. 뭐 하시는 거죠? 아 어, 찍어. 뭐? <웃음> <웃음> 찍으라고? 어디 찍어? 어디 찍어? 아, 뭐라, 찍어 야, 여기 찍어? 아, 뭐라는 거야. 보도 찍어 빨리. 여기 찍어. 아, 뭐라는 거야. 보도 찍어 빨리. 지난번에 버바따기 시뮬레이터를 했었잖아요. 그거 이제 심화 편을 한번 해볼까 심화요? 거기서 심화를 어떻게 해서 그렇구나. 우린 이미 점을 찍었는데 맞아 안 보고 오신 분들을 보고 와주세요 제가 딴 적은 많이 없어요. 근데 약간 그거는 있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잖아요. 그럼 일단 눈치를 주죠. 따로 오라고 PC방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문을 엄청나게 합니다. 한 번에 시켜도 될 것을 몇백 원짜리 계속 시키고 그냥 갖다 주고 갖다 주고 갖다 주고 갖다 주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쪽지를 주셨어요 저한테 연락 달라고 했는데 PC방 옮겼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친절하다고 해서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죠? 손주까지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인터넷에는이 알바 다른 데로 보내는 법 고백하기. <웃음> 자, 그러면 첫 번째 카페 알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주문하시겠어요?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근데 원두를 뭘뭐뭐 쓸까요? 그 제가 잘 몰라요. 알바라서 알바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냥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그래네. 아, 죄송해요. 하나밖에 없구나. 네. 어, 널향한 마음도 하나뿐인데. 어머나. 어, 아, 죄송해요. 네. <웃음> 아 진짜 요 주책!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주책이었죠 뭐하시는 분그 유튜버세요? 아이고 전혀 아닌데 가끔씩 제가 혼잣말을 할 때가 있는데 아. 마음이 들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 사실은 여기 단골이거든요 여기 온지꽤 아. 네. 됐는데 번호를 알고 싶습니다 아 근데 제가 손님들한테는 번호를 안 줘가지고 아 그래요? 네 죄송해요 그러면 자기가 일하고 있는 카페 원두도 모르고 저한테 번호도 안 주시면 <웃음> 끝나고 식사 한 끼라도 뭐 어떻게... 해.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건가요? 원도 모른다고? 원도 모른다고 <웃음> 협박하는 사람 있어요? <웃음> 웃으신다 또 예쁘시네요. 아, 아 뭐예요? 더 웃겨 드릴 수 있는데. 아 그러면은 번호 남기고 가주시면 제가 알아서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웃음> 주문은 안 하시나요 혹시? 아, 저 오늘 이러려고 온 거라? 아 그럼 커피도 네. 안, 하, 안 하시고 가신다고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실패. 아, 이게 바로 빙글의 샹인가요? <웃음> 아. 대꿉시의 얼굴이라고 가정하지 않고, 네. 근데 이렇게 모자이크를 처리하고 <웃음> 했었거든요. 네네네. 딱히 메리트가 없더라고 줄 그런. <웃음> 카페에서 번호 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제일 또 중요한 거는 그 카페에 좀 단골이 되어서 얼굴을 익히면서. 그 얼굴을 서... 좀 보여줘야 된다. 네, 그 과정에서 뭐 이제 뭐 오, 오늘도 오셨네요라든지, 음... 어, 알바생이 나를 알아본다든지, 약간 이런 게 조금 있는 다음에 음... 이제 그 다음에 번호를 따시는 게 어떤지. 그렇게 하면 음... 조금 벽이 없어지잖요 자, 피시방 알바야? 제가 상황을 설정해 드려도 돼요. 제가 하고 있는데 옆에 자리가 빈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탈탈탈탈탈. 탈탈탈탈탈. 어, 모니터 이렇게 들어. 아, 어,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시끄럽게 청소하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듣기 듣기 좋네요. <웃음> 섬세하면서 가끔씩 욕하는 저런 짜릿함까지 정말 완벽하시네요. <웃음> 아! 지금 제가 말했나요? 네. <웃음> 아 낭패 낭패 이런 낭패가 죄송해요 아 아니에요 아, 저 많이 보셨죠? 아네 맨날 반피하시잖아요 맞아요왜 반피하는지 아세요? 왜요? 당신이 맨날 이 시간에 일하잖아요 아 <웃음> 쑥스러우니까 아메리카노 한 잔만 갖다 주세요 컴퓨터로 주문하시면 되는데 아저 네, 몰랐네요 아 이거 바탕화면 나가셔가지고 먹거리 주문 눌러셔서 어? 근데 향이 되게 좋으시네요 담배 냄새 <웃음> 혹시 담배 어떤 걸로 태우세요? 그 파란 색깔 아 파란 색깔 네, A few later 아, 손님 또 왔네. 아. 드디어 어, 어, 담배요. 어머나 안에 보세요. 아 어, 이거 뭐예요? 별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또 일하시는데 힘드시니까 제가 또 힘내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담배 맛있게 피시고요. 힘드실 때마다 제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거기 또 밑에 보면 제 번호 있거든요. 아, 네네. 연락 한번 해주시면 또 어떠신지.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가볼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음... 어? 저는 이거 줄것 같아. 참고로 나는 담배를 한번도 사본 적이 없는데 너를 주려고 사본 그쵸, 거지. 그쵸, 그쵸. 일단 뭐 담배건 뭐건 내가 말했던 거를 음. 기억해서 이렇게 선물을 주는데 거기에 귀여운 편지와 음흠. 번호까지 적혀져 있다는 게 약간 여자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속마음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건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마음이 밖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중신같죠 아, 그냥. 뭐, 뭐야 뭐 새끼지? 고깃집이죠. 고깃집 여기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 건데 혼자 저... 오셨어요? 어나 혼자 오셨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혼밥 중에 제일 어렵다는 오케이. 할게요 응. 아 제가 구워드릴게요 원래 아... 여기 구워줘가지고 그녀의 손이 닿았다 내 마음은 헷갈렸다. 우리 카메라 음. 있으세요? 들어요네어이 <웃음> 친구 저번에 피시방에서도본것 같은데 나만의 착각인가? 저번에 카페에서도 본것 같은데 아 죄송해요 아 고기를 너무 잘 구우세요 아 맛있게 드세요 아네 감사해요 어. 작게 잘라드려요? 크게 잘라드려요? 어? 감사하시네요 작게 잘라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고기 구우는데 죄송한데 쌈도 싸주시면 안 될까요? 아 알겠어요 제가 싸 드릴게요 자 상추에 음. 네. 쌈무 올려주세요 쌈무 네 그리고 깻잎 올려주세요 오 야채를 되게 많이 드시네 그리고 이제 고기 올려주세요 쌈장 조금만 이렇게 퍼가지고 아 너무 많잖아요 아덜어드릴게요네 그리고 이제 마늘 이제. 구운 김치랑 해가지고 밥 조금만 다 하고 드세요! 어! 뭐야? 일하시느라 힘들죠? 감사합니다! 못 나오고 갔나? <웃음> 어! 아! 들렸죠?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먹는 모습도 예쁘시네 아니 또 일하시는데 또 힘드니까 또 아, 그럼 좀한 잔만 더 먹어도 될까요? 어! 네! 어, 얼마든지 드세요! 음다 구웠으니까 전 다른 테이블 좀 가보겠습니다 어! 아, 잠깐만요! 어? 맥박이 저만 뛰는 게 아니군요. 네? 당신 왜 박동수가 뛰죠? 보기 구워서 더워가지고. 지금 겨울인데. 아 지금 반팔 입고 계시고 에어컨 틀었는데 뭐가. <웃음> 낯선 남자의 손길이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아. 당신 눈. 사장님! 사장님! 진상이야 지금 진상이야. 진상. <웃음> 진상이야. 아. 아. 아. 나도 하면서 너무 느끼해가지고. <웃음> 당신 눈뭐뭐 뭐 압수 뭐 약간 이런 거 하려 했는데 아 도저히 안 되겠네. 인상 덩어리였어요. 고기를 왜 싸? 내가. 알바 때 하느라 빡쳤는데 근데 있겠는데? 거기서 에 반전. 너 입에 넣었잖아. 아 근데 저는요. 상추랑 쌈무를 싫어해요. 어? 깻잎도 싫어하고요. 오!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수가 될수 있다 이거죠. 저처럼 야채 싫어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알겠어요. 애기 입맛이군요. 일단 고기 집 알바는 굉장히 빡세다고 알고 있어요. 네네. 지금 일하는 것만으로도 빡센데 옆에서 음음. 더 귀찮게 한다면 음음. 얼마나 사람이 짜증이 날까요? 예민한 상황에서 번호를 깔끔하게 딸수 있는 방법은 음. 최대한 그녀의 시간을 좀덜 빼서 음흠, 그녀를 덜기찾게 하면서 치고 빠르게 이렇게 해라 번호 한번 따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페 알바 선영 씨와 번호를 딸려는 손님 썸핏디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뭐 어? 하시는 거죠? 아... 어, 찍어 뭐? <웃음> <웃음> 찍으라고? 어디 찍어? 어디있어 여기 있어아뭘뭐래는 아. 거야! 번호 찍어 빨리 야, 여기 찍어? 아 여기 있어아뭘뭐래는 거야! 번호 찍어 빨리 어저 남자친구 있어요 근데 네 저도 여자친구 있어요 빨리 찍. 지... 아 그러면은 즐기는 사이? 아니요 이제 없어질 거예요 조금 있다가. 저도 이제 없어져라. 제 남자친구가 근데 네. 세 명이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혹시 끼실 마음 있나요? 네. 아 진짜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웃음> 드리죠. 아예 예. 아, 네. 아 그, 예. 알겠습니다예 감사합니다. 보도 따기 성공. <웃음> 찍어 했는데 받아준다고? 어떤 사람인지 봐야지. 나정도는 받아준다. 어떤 사람인지 봤는데 그 눈빛이 뭔가 나를 누를 듯한 눈빛이다가. 아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카페 너무 쉽네. 오케이 피시방 그 에번 해봅시다. 피시방 알바. 아니, 왜요? 알바생이 게임을 하고 계시네? 업무, 업무. 아, 손님이랑 업무? 같이 롤한판 떠주는. 그게 업무.. 세요 네네네. 어, 무슨 일이시죠? 요즘 롤을 키보드를 양손으로 치면서 하는 사람을 처음 봐가지고 어, 죽어요, 죽어, 죽어, 죽어, 어 죽어, 네, 죽어, 죽 네. 아이고, 죽었다. 아, 잘 못하네. 그왜 보시는 거죠? 혹시 가슴 보시고 계시는지? 아니, 안 봐요. 볼거 가... 없어요! 볼게 없다고요, 제가? 네! 저볼거 많아요! 없어요! 헤드셋에 뭐 바꿔드려요? 그게 아니라, 자주 그러실 거는 아는데 혹시 제가 신뢰가 안 실� 화장실이 어디있는지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어, 화장실이요? 네 저기 앞에. 아아 아, 저쪽이에요? 해요? 농담이고요.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긴 떡라면은 안 팔아요? 여기 피시방이 없어서 여쭤보러 직접 온 거예요. 떡 넣어주실 수 수는... 있다. 안 되면 제가 떡을 사올게요. 떡을 넣어서 해야 되나요? 아니 천을 했으니까. <웃음> 근데 전 넣는 쪽이어가지고. <웃음> 아저는 넣음을 다는 어야 <웃음> 일단은 제가 떡 사오면은 넣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어 그쪽이 넣. 너... <웃음> 그러니까. 네, 넣어드릴게요. 넣어드릴게요. 제가 그러면 떡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군요. <웃음> 네네네, 넣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궁금한 게꼭세 가지였거든요. 첫 번째는 대체 화장실 위치 넣어드릴까? 두 번째, 왜 떡라면을 안 팔까? 세 번째, 혹시 그쪽 번호는 뭘까말 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 제가 번호를 드리고 싶긴 한데 네. 일단 음... 떡부터 먼저 사 오시면 은 그때 이제 제가 판단해볼게요. 장갑도 사 와요? 아니요. 조리하실 땐 장갑을 안 끼는 걸 선호하시는 편이세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떡입니다! 아 이게 떡이에요? 오 저거 크다 그 덩... 아 네, 드릴게요! 드세요 <웃음>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큰떡싸오면은보호땅이 어, 어. 성공! <웃음> 제가 봤던 떡 중에 제일 큰것 같아요 그쵸 이게 떡이면 거의 뭐 이상형이 되게 떡라면 빨리 잘 끓이는 남자 아 빨리 끓이면 안 돼요 아 느긋하게 잘 끓이는 남자? 음. 30초 vs 3시간 3시간이죠 라면도 3시간이나 끓여 드세요? 네 어, 죽이 다될 텐데? 장갑도 안 끼고 그렇게 끓이시면 3시간 제가 먹죠 완성되면 드시는 편이세요? 아약 세번째! 세번째가 뭐죠? 고깃집? 고깃집 응 자. 아 여기 날바가 앉아서 고기를 굽네 아제 다리를 다쳐가지고요 되게 배려심이 없으시네요 네저 배려심 없어요 배려심 없는 남자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아니요 좋죠 에이 뭐 여기 삼겹살 두 개만 더 주세요 엄마 여기 삼겹살 두 개! 딸이었어아 <웃음> 어, 내가 굽게 다른 테이블도 만은데왜 여기만 구워야? 아, 이 자리가 제 전담 자리거든요 단골 만드는 자리예요 아 여기 앉으면 단골 되는 거야? 네 근데 왜, 어떻게 단골 되는지는 비밀이에요 밥만 가르쳐줘요 그러면 아 여기서 안돼 여기서 안 돼? 왜 여기서 안 되는데? 단골 따내서 만들어? 어. 안돼 이제 그럼 나 오늘 이 자리 부술 거야 안돼 아니야 이 자리는 부숴줘야 해 왜? 나 말고 이제 단골 있으면 안 되니까 안돼 왜? 안돼 다른 사람들도 만들어야지 근데 이 자리는 부서질 거야 안 부술 거면 일단 전화번호라도 찍어보던가 너무 훅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전화번호 주는 거 별로 안좋아요 전화번호요? 제가 아버지는? 남자친구가 있어가지고요. 저도 여자친구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엄마 여기 아저씨가 나 번호 달라는 데아네 안녕하세요. 아저씨가 번호 달라는데 어떻게 네. 어떻게 엄마? 네, 아저씨도 아니고 번호 달라고는 안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엄마 뭐라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데요? 꽃등심 4개만 시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엄마가 아, 그러래요. 아 진짜? 응. 아 꽃등심 4개는 주문 안 해도 되니까요. 저, 저 테이블이랑 저 테이블이랑 하나씩 그냥 다 쏴주세요. 엄마 뭐라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돼지고기라서 꽃등심 4개 사는 게더 낫대요 그러면 꽃등심 4개 주셔서 여기서 구워서 다 나눠주세요 오~~ 8개 주세요 그래 <웃음> 정답은 돈! <웃음> 정답은 자본력! <웃음> 번호 따는거 의외로 쉽네요 확실한 코드가 있으시네 상대가 좀 공격적이고 리더십이 있으면 번호를 줄 의향이 생기시는 타입이군요 그럼요 그냥 가서 밑도 끝도 없지만 갖다 대버리면 은반 정도는 성공했다 오늘 근데 제일 심쿵했던 거는 찍어였습니다 <웃음> 다의연 주 처음 알았어요. 여러 <웃음> 뜻이 있더군요. 번호를 찍으라는 건지 찍어 달라는 건지 찍 하라는 건지 좋아하거든요. 카페 알바 보러 도딱 이후내기 액션! <웃음> 어서오세요. 어이, 카페가 귀엽네. 허! 저 돌체 라떼 하나 주세요. 돌체 라떼요? 카드 계산하세요? 네. 네, 카드 주세요. 네. 7,800원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요 <웃음> 네? 아그 번호 저한테 주시는 비용인가요? 제가 처음 딱 보자마자 너무 아름다워하셨거든요. 영수증 드릴까요? 영수증 필요 없어요. 자기야 진동으로 알려드릴게요. 진동 좋아하세요? 앉아계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주문하신 놀채야대 나왔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맛있네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5살이에요. 진짜요? 저 24시에요. 누나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알바 언제 끝나세요? 아침 8시요. 지금 아침 7시거든요. 1시간만 기다릴게요. 다음날 아침 8시에 퇴근입니다 아 진짜요? 네네네 그것도때 올게요 그때 문 닫아서 저여기 살거든요 진짜요? 네네 왜요? 그쪽이 왜 궁금하시지 아, 아 어서오세요 어, 인스타라도 좀 주세요 제 팔로우 해드릴게요 팔로우 저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인스타 아이디 알려주실래요? 최마태요 차단 <웃음> 혹시 저 좋아하시는 아주 딱 보니까 뭔가 알아가고 싶어요 동생 누나 사이로 미래는 모르죠 제가 연화를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 싫어해아 사실 민증을 깔게요. 27살이에요 95년생이신가요? 네돼지들를안 좋아합니다. 죄송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돼지티 사람 다 싫어하는 거예요? 돼지 싫어요 소고기 먹을래요? 어... 존나 철벽이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적으로 처음 와서 그러지 말고 자주 얼굴을 내비추는 게 익숙해지고 나가는 네,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처음 보자마자 이 질을 하면 누가 좋겠냐고요. 내가 알바할 때도 어떤 애가 와가지고 내 좋다고 번호 뭐 달라고 하면 내가 죽겠냐고. 사실 난 번호 줄것 같긴 해요. 사실 이 새끼 고한 새끼지 인 알고 싶어서. 살 빠진 마트였다. 제가 번호 달라 했죠. 진짜요? 불하죠. <웃음> <웃음> 자, 여기 PC방에는 키오스크가 없어요. 갑시다. 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많이 봤죠? 저눈뚜장 찍으려고 많이 왔었거든요. 아. 다시부터 1 0시까지일하잖아요 네. 그 제가 딱눈여이봐 가지고 눈뚜장 찍으려고 다시 왔어요. 저 갈게요. 다음 날. 안녕하세요. 또 왔어요. 저일 끝나 가지고 왔거든요. 일 네. 끝났는데 그 보고 싶어서 왔어요. 오, 오늘 보기만 할게요. 음. <웃음> 끝났어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날 아 오늘 인체 끝났어요. 저 오늘 에서 강호동 씨랑 예능 찍고 왔거든요. 뒤 보세요. 어, 아니요. 잘안 봐가지고 아 그래요. 네.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네. 뭐 오늘도 게임 할게요. 네잘 가요. 다 <웃음> 곱하기 10아다 바뀌었네 어, <웃음> 안떴어 알바 뀌었어왜 씨발 눈도장 찍으라면서요 방금은 네? 아니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신다면서요 토크예요 이거는 대놓고 그냥 저 눈도장 찍으러 왔어요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신다면서요 하나 팁! 맨날 이러다가 하루 안와 그거 왜안 오지 싶어? 어? 어왜안 오지? 아이 사람 또 오겠지? 야 내가 박보고이면 어떻게 생각했어 제가 눈도장 먼저 찍었죠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냥 방법이 없네요? 친해지고가 베스트인 것 같아요. 알바생들은 어떻게 친해지지? 외향성이어야겠죠? 그리고 상대를 편하게 해줘야겠죠? 알바 끝나고 기다릴게요라고 하는 건 별로예요? 아싸리 퇴근할 때 같이 컴퓨터 끄고 같이 나가요 뭐해요 그럼? 나가가지고 번호 좀줄수 있냐 이렇게 먼저 물어보시고 아좀 그렇다 죄송하다 하면 이제 그 p c 만 끊어야죠 뭐. 자 이번에는 고기를 구워주러 알바생 번호 따기 한번 해볼 겁니다 애션. 주문하신 보속구이 나왔습니다 구워드릴게요 우와. <웃음> 키가 <웃음> 똑같으시네요. 대박이다. 진짜요? 네. 와, 애플워치 누가 왔어요제 남자친구가요. 음... 근데 헤어졌어요. 아 진짜요? 네. 언제요? 너무 슬퍼요. 이거 받은지 3일 만에 좀 다른 데로 떠났어요. 복귀하신 거예요? <웃음> 근데 저는 블렌더 사줬거든요. 아 진짜요? <웃음> 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청포도를 갈아줬는데 셔가지고못 먹겠더라고요. 청포도로 걸러주지 않았어요? 센스가 없었죠. 사랑했으니까. 그분 돌아가신 거예요? 그거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초면이잖아요. 아 맞아요. 내일 다시 올게요. 네. 어, 뭐야 고기도 안 먹고 왔어. 더 <웃음> 왔어요. 구족고기 구워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분 돌아가신 거예요? 네? 아니요. 근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막 차도 팔고 자기 물건 다 팔고 갑자기 떠났어요. 아 그분 신경이 좀착착하신가 봐요. 원래 좀 아팠거든요. 어디 가요? 장기가 하나 없어요. <웃음> <웃음> 제 친구 얘기네요. 아 진짜요? 네. 저, 저 친구 같아요, 그 분. 어? 친구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최 마태 시라고요 <웃음> 혹시 최 마태 시 여자친구 분? 걔는 제가 좀 갖고 놀았던 애예요. 아 그래요? 뭐 여자친구 사진 보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보러 왔어요 헤어스타일 래친 <웃음> 친구면은 이제 근데 이제 저 여기 왔어요 왠지 아세요 왜요 당신 만나려고요 어때요 아뭐 만나보고 싫으시면 딴데 가셔도 돼요 아 그래요 인증 드릴게요 민증 갖고 계세요 그럼 제품도 드릴게요 갤럭시 포트 투거든요 갤럭시 좀안 좋아해서 아이패드 드릴게요 저는 음. 번호가 <웃음> 명함 드릴 테니까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 성공 <웃음> 성공 성공 저 갤럭시 때문에 받은 거 아니고요 약간 쓰레기 같은 사람한테 제가 끌리는 게 약간 있어서 제 고질병이에요 분리수거 가면군요분리수가안 돼요 사실상 액션! 아이스 아메리카 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혹시 이거 제, 제가 좋아하는 마카롱인데 이거 일 끝나고 그냥 쉬엄쉬엄 시험, 시험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아, 근데 정, 죄송한데 혹시 네. 퇴근 몇시 하세요? 저 퇴근이요? 11시에 하는데 왜 그러세요? 제가 그때 괜찮으시면 PC방 가서 롤한판 하실래요? PC방이요? 롤 잘하세요? 기가 막힙니다 혹시 티어가? <웃음> 실패 <뭐죠? 웃음> 무슨 일이죠? 자신이 없었어요 매쯤 어딘데요? 다, 다 딱이라서 <웃음> 아... 오케이, 알바 끝날 때까지 기다린 주주를 만나러 오는 빙고입니다 레디, 액션! 혹시 어디 있어? 아저 지금 아 잠깐 잠깐 만 잠깐만, 잠깐만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아니, 혹시 어디 서 있어 보여요? 예 롤인데요. 롤을 왜 그때 아니 티어 어디에요? 저요 언랭이요. 언랭이요? 어, 혹시 네. 저가 롤 되게 잘 알거든요. 잘 알려주는데 좀 코치하고 있거든요. 어 어디 코치인데요? 그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아, 코치라고. 제가 티원 팬이라서요. <웃음> 아저 티원에 그 아는 선수 있는데 누구야 누구야? 그 페이커 아세요 혹시? 페이커랑 알아요? 네, 롤 친추 어 있어요. 어 진짜요? 네. 아롤 친추만? 디스코드는 돼 있어요. 자중에 한번밥 먹기로 했거든요. 오 진짜요? 네. 다름이 아니라 그게 네. 게임 보는데 되게 막 알려주고 싶은 막 실력이거든요. 진짜 랭이라고 무시하시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하셔서 한번 롤 한번 같이 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옆에 앉아도 될까요? 아네 알겠어요. 그롤 같이 해요. 어 네. 이때 여기서 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전멸을 써서 하고 아이템은 뭐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이겼어. 와 이겼다. 혹시 내일 그 알바 끝나고 또 하시나요? 어네 내일도 또 하죠. 그 내일도 같이 게임하고 싶은데 번호 찍어줄 수 있을까요? 한한 어, 네. 시간 전쯤에 제가 미리 연락드릴게요. 어 네네 그래요. 어네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재밌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 성공. 성공! 제가 사심이 있어서 번호를 줬다기보다는 그냥 또 게임 친구로서 번호를 준 느낌이 강한데 그래도 번호를 땄다는 것만으로도 빙고 오빠가 번호를 따? 고기 구워주는 주식에 번호를 따는 빙고입니다. 레디 액션! 굽기 얼마나 구워드릴까요? 어 그냥, 그냥 미디움으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바신지 얼마나 됐어요? 저요?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음, 여기서 번호도 많이 따고 그런가요? 여기서 번호를요? 저 아직까지는 한번쌓본적 없는데요 아, 회사 근무 환경 좀 괜찮은가요? 근무 환경이요? 네. 어뭐 나쁘지 않아요? 시급이 좀 작은 거 빼고? 잠시만요 어 여보세요 어김 전장 아 잠깐 와봐 그, 그 알바 시급이 좀 짜다고 하는데 이분 좀 올려줘 왜 말을 안 해? 알겠습니다 어 3천 원 정도 올려주면 될것 같아 어 아,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가봐 이제 일해 아니 괜찮은데 아 알바분이 너무 제 이상이셔서 네 좀 잘해드리고 싶어서 사실 그런 거고요. 사실 이 지점보다 더 고급 레스토랑 저희가 하나 더 있어요. 거기로 오셔서 부점장 하신 생각 있으신가요? 네. 일하는 거 봤는데 네. 되게 야무지게 잘하시더라고요. 아, 아니요 딱하게. 괜찮아요. 저는 알바만 할래요. 다 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실패! 이거 이제 나는 그냥 이제 알바 인생 망했어. <웃음> 일주일 돼서 잘 하지도 못하는데 시급 3천 원 올리면 어떻게 부담스러워. <웃음> 옳은 방법이 아니었네요. <웃음> 이 드라마만 본 저의 패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뭔가 너무 나한테 하는 말은 없고 그냥 사랑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허세끼가 너무 찌들어 있었어 어, 막 제대로 여기 사장님이라니까 뭐라 말은 못하고 <웃음> 네 이런 느낌? 알바를 좀 기분 좋게 해주고 근무 환경을 좀더 좋게 만들어줘야겠다 하는데 시급 얘기 나오니까 어, 시급 올려줘야 되나? 거기서 약간 솔직히 말렸어 힘든 일 있으면 번호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갈려있거든요 오묘하게 잘 빠져나갔어 그래도 왜 p c 방에서는 땄잖아 저희 집 앞에 있는 p c 방부터 가볼래 정이에요 오늘 15편이었잖아요 네. 아 근데 태봉한 거 같아요 아, 네, 아 너무 어렵네요 아, 카페에서도 번호를 따본 적이 없고 뭐, PC방도 그렇고 고깃집도 그렇고 따본 적이 없지만 해봤는데 어, 유진이가 또 꿀팁을 얘기해 줬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한번 네. 알아두었다가 그런 또 인연이 또 오잖아요 그쵸, 그쵸. 그때 한번 써보시면 어떠실까 그 정은이가 뭐다 좋았는데 네. 너무 네. 무리수만 안 던지면 딱 깔끔하게 네. 딸수 있지 않을까나 <웃음> 진짜 근데 알바세 버릇 딱 가서 빈패해요 그래서 재미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번호 따지 말고 맨날 간 다음에 퇴근 시간 맞춰서 같이 나오세요 언제 끝나요? 그때 다시 오면 되나요? 언제 해주고.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하면 안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푸닝 스포니 선영입니다. 스푸닝에서 그래도 미모를 담당하고 있고요. 리플에도 사실 세번 나왔었어요. 네. 노잼밀기장 올라간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조회수 60만 나온 거? 네네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니 그 사람들 나 그거 겁나 욕 달아가지고 따라가... 악플 달아가지고 음. 싸가졌다고 아. 해명 좀 해주세요. 실제로 그러진 않습니다. 카메라 켜져 있을 때만 그래요.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저그 채널 악플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왜? 어 이거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 눈물만 살짝 나왔다. 아, 아 근데 원래 눈물이 좀많으신 다입이었다고. 네. 뭐, 원래 제가 좀 무리 조금 많아요. 일단 제가 사과를 한번 드릴게요. 네. 어, 죄송합니다. 자, 아플러들은 빠른 시일 내에 경찰서에서 볼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강력한 요청으로 촬영을 함께 하고 싶다는 열렬한 성원을 보내 주셔서 이 촬영을 진행하게 됐고요.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없었어요. 지원자도 안 받았어요. 다른 분들은 다른 조합이 있으시잖아요. 깨부수면 되죠. 그럴 순 없지.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인권이란 게 있잖아요. <웃음> 인권이시 <이씨> 설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불만이세요? 선생님 불만이 많아 보이네요. 제 이름은 아세요?